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입니다. 야,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5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아 여기 여기는 강원도 삼척 가곡천 놈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여기는 가곡천 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강에서는 바다에서 사는 은어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강의 연어입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연어떼 어마어마한 연어떼 입니다 강에서 이렇게 연어떼를 봅니다 저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면 그만 가버린다니까 트랙터로 전부 다 깔아 엎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으로 이용하시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원래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서 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호산오일장에 나왔습니다 호산오일장이죠? 네네 어, 여기 오늘 호산오일장인데 좀 어, 뜨거워서 그런지 조금 한산하네요 도나스 찐빵 집이네요 삼척의 호산 삼척시 호산에 있는 오일장입니다 오일장에 없는거 없는거 빼고 있는거 다있습니다 아, 가을에 되죠? 오늘 나무도 아 여기는 시장이 전호산시장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시장이 조용합니다 음, 더 어물전이네 들어 음. 나왔네 들어 이거 한라에 얼마씩 하나요? 만원씩입니다 전부 만원씩요? 어. 어. 아이고 오늘 여기서 고추 모종 70포기 여기에서 고구마 한단. 또 여기에 음, 토마토.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전부 모종입니다 모종. 아까 아까 사가지고 갔잖아. 가지도 있고 뭐 없는 것 빼고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웃음> 고추가 제일 많네요 모종. 그래도 시골시장 모습입니다 아, 오늘 양상치, 양배추, 저또 고추, 고구마 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여기 고구마를 두줄 심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다 시들시들해졌는데 날이 뜨거워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모르겠네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삼척에 삼척 이제 동해안 쪽에 차박 캠핑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